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공동구매 어떤 것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구매를 기획한 게 바로 BST 바이오세트입니다 바이오세트는 3세대 바이오가드와 TSG 혀 뿌리 단련기, 그 다음에 맞춤형 백의 힐링 타입, 그리고 코르로나 코클립처럼 코호흡을 개선하는 도구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개별적으로 개선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둘이 오시는 분은 각각 인당 50만원을 할인해 주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가 막히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지만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바로 아래톡도 구강도 기도도 연구계도 코호흡도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혀가 크거나 혀가 두껍다 일자목이다 이빨이 달았다 편도가 크다 등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는 그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하고 효과 없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보니까 어 인터넷에서 싼거 코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사서 아 효과 없어, 이거 그거 효과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 원인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음, 그렇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 을 보니까 코의 문제는 심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코 호흡량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소리는 줄어든다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목구멍이 막히는 원인이 보니 아래턱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턱과 혀가 하나로 붙어 있죠. 그래서 턱을 당기는 경우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까지 구강장치가 어, 표방해 왔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당겨 주면 기도 가 확보된다라고 했는데 아래턱을 당겼는데 혀가 같이 딸려가면 좋은데 같이 딸려가는 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안 딸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턱을 당겨주는 구강장치를 썼는데 효과가 없네 뭐 부족하네 양악기가 낮네 뭐 하여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바로 턱을 당겨도 혀가 딸려가는 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턱과 혀는 한 집안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보니 혀 자체의 근육의 탄력 그 다음에 사이즈 두께 등등의 요인으로 이게 함께 다니기가 좀 버거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삼키는 침을 삼키고 음식을 삼키고 또 말도 삼키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매일 수천 번씩 삼키다 보니까 혀가 계속 뒤로 떨어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혀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반대로 운동을 해줘야 돼 혀를 위로 들어올리고 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줄 때 시너지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가 있느냐 이렇게 가느냐에따라 기도가 열리고 꺾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이렇게 꺾이느냐 열리느냐 요거를 머리 높이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도가 확보가 잘 되는 위치를 찾아서 이 머리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체형별 맞춤형 대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인을 다 커버해 줄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카페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슬립센터 공동구매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